안녕하십니까 보톡스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익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어, 특별한 시술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 침샘 보톡스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침샘 보톡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흔히 얼굴을 작게 만드는 시술로 알려진 게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어떤 거냐면 깨물 때 깨물 때 여기 이쪽 이 근육이 불룩불룩한 이 근육에 대해서 넣는 보톡스고요 이거는 그 근육에 대한 보톡스는 이것과 종아리로 근육 자체를 줄이는 대표적인 시술이죠 근데 보통 우리 어떤 분한테 많이 볼수 있냐면 근육 말고 침샘 우리 귀밑샘이라고 귀미쌤, 합니다 귀 바로 밑에서부터 여기 사각턱 앞쪽까지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침샘 중에 가장 큰 침샘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교근 그 사각턱 보톡스를 넣는 교근의 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를 넣는 그 교근보다 그 교근은 작은데 그 위에 있는 침샘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어떤 분한테서 볼수 있냐면 살이 좀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어, 좀 체중이 좀 많은 중년 여성이나 아저씨들, 그런 분들이 이그 근육보다 침샘이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에 뭐, 이게 뭐가 붙어 있는, 나도 그런가? 하여튼, 붙어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럴 때 근육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 침샘 자체에다가 톡신을 넣게 되면 침샘 자체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술이기도 해요. 그러면 침샘이 좀 과다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. 근데 이, 이 모양이 굉장히 살이 쪄 보이고 얼굴이 되게 이렇게, 이렇게 뭐죠? 이렇게 뿔룩한, 이렇게, 뭐 이게 불독 같다고 표현하는 이런, 이런 식의 모습이 된 분한테 여기다 넣으면 이게 싹 날렵해지면서 어떤 효과보다도 강력하게 침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근데 침샘은 침샘과 침샘 사이에 그 안면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구조들을 아는 구조 그 해부학적 구조를 아는 분이 주사를 한다면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되게 날렵한 얼굴을 얻을 수 있, 있는 매우 좋은 시술이지만 어~ 선생님들도 어~ 그런 시술에 대해서 그 해부학적을 잘 해부학적 지식이 잘 없으시면 어~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효과는 굉장히 강력하고 뭐 사실. 해부학적 구조만 잘 알면 그렇게 어려운 시술도 아니니까요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. 내가 침샘이 발달한, 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? 그러니까, 어, 많이, 많이 넣으신 분들은 근육과 침샘의 차이를 분명히 아실 수 있고요. 그런 곳에 가셔서 침샘 보톡스를 어, 권유 받으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어, 시술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